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세상에서 아마 아때나 주님을 몰랐는데 내 맘대로 고집하고 있는 건가 죄를 쳐질리 수야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래 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왔어.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야겨 주소서 의지가 합니다. 천지의 주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온우주의온지구의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육체에 함께하는 것을 예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죄에서 보내요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예수께서 들으시 e 자 y e 사랑의 s 나를 s y 만지시 e s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으나내 모든 제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벗네 우리 주 예수께 내신아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과 영원까지 저를 위해 바칩니다.